이게 바로 잡기술 동이 쭈하, 쭈합입니다. 중국 천룡인서 피들 장인이 밤의 수확자를 간다는 소식을 입수했거든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4AP라서 무효화 구체 들었고요. 앨리스 들어왔죠? 역버프한거 이득 보는 겁니다, 통선. 이거 앨리스 리드 다이브 할것 같은데? 다이브 봐줄게요. 나이스! <웃음> 앨리스 이름 윗바이게 뛰죠? 이거 앨리스 윗바이게 주고, 저는 이거 먹으면 돼요. 맛있다. 앨리스 윗바이게임. 히오라님. 이거 바텀 한번 찔러볼게요. 맛있다. 형 와우 짜릿해. 어, 갑자기 3이라 급발진하길래 깜짝 놀랐네. 이러면 용량 빠르거든요. 어, 거기 내가 먹었는데. <웃음> 어거지도 잡아버리기 어거지도 잡아버리기 이제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앨리스가 초반에 강한 챔프고 지금 피드는 초반에 약간 성장캔데 앨리스가 말려버린다 자 이제 제가 6렙을 찍죠 저 이제 선택지가 두가지예요 용을 먹든지 방금 엘리스 여기 보였거든요. 이제 용을 먹든지 근데 바텀을 가는거예요 근데 아까 말파가 여기 있었죠. 그럼 와드이스 확률이 높아요. 일단 용을 먹습니다. 이게 베스트 동선. 자 그리고 저 이제 궁이 있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솔방울 있잖아요. 이걸 타고 넘어가요. 간다고 핑을 찍어요. 자 아, 이제 공포를 걸어줍니다 자, 이거 킬이에요6키로 36키로... 44키로... 4 4요로4어키로4어키로 44키로... 44키로... 44키로... 4 4 저거 피오라가 잘한거예요 원래 잘한는 앨리스면 파 먹고 여기 가장 치는게 정상이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는거 같고 미드도 아까 그 교전 풀어준거에서 파일이 잘클수 밖에 없어요 이 스노우볼이 뭐냐면 그 처음에 앨리스 아랫바 이게 뺏긴거 그 스노우볼이에요 지금 이게 <놀람> 전략 먹어주고 아칼리 장막은 뭐다? 피들 W에 보인다 저는 이제 용 나오죠. 용 동선에 맞춰서 가주면 됩니다. 어, 아 이거 뒤에 더 있었네. 이건 제가 내절했어요. 들어가면 안 됐는데. 제 에? 상대방 무리하죠 이러고 삼불용 챙겨주고 자 싸일 내절 시작 뭐해? 쉽다. 이게 바로 잡 기술 공2 담수야 안 된다니까 담수 좋네요 GG